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 보자 염화 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<웃음> 최고 최고 최고 최고예요네 음, 오늘 오랜만에 열 번째 즉흥 연주 하러 왔는데요 네. 어, 저의 듣는 방법 아시죠 첫 번째 미소지으면서 듣는다 두 번째 눈을 감고 듣는다 세 번째 눈을 감고 미소지으면서 듣는다 네 번째 여러 번 반복해서 듣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